그 얘기를 매일매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<웃음> 오늘 좀 잘생겼는데요? 이 얘기 어, 오늘 진짜 잘생겼는데요? 아, 오늘은 피부도 좋아요 아, 대박이네요 아, 즘 아, 들어서 아, 세수하고 이럴 때마다 좀 뭔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이 염색한 것 때문에 뭔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기분이 좋아서 네 분홍색 처음 해봐가지고 너무 신기해요. 가끔씩 좀 놀라요. 원래 초록색이었다가 갑자기 분홍색 얼굴 보니까 신기해요.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밝은 거 처음 해봐가지고 엔진분들 좀 놀랄 것 같아요. 살짝, 어, 얘가 이런, 이런 머리도 해, 해도 잘 어울리는구나. 그럴 것 같아요. 그죠? <웃음> 잘 어울리죠? 아 정말요? 근데 오랜만에 덮은 거 같아요. 저 덮, 덮은 머리가 아마 데뷔 때 이후로 진짜 오랜만인데 네아 핑크 머리로 덮은 건 처음인데 좋아해 주셔서 좋네요. 이번에 가요대 축제도 그렇고 분홍 머리로 기억해 주시는 거 같아요. 뭐예요? 너무 좋았습니다. 그다음 활동 때까지 그냥 아예 탈색, 다른 색으로 안 바꾸려고요. 계속 기억하실 수 있게 <웃음> 분홍색 머리로 제 이름은 희승이 아니라 분홍머리로 그냥 바꿔주세요 <웃음>